품질라고 충원은 공통으로 들어요 음, 지금 할내요 다른 거 없고요. 이거예요. 캔을 어, so 누가자 이렇게 쓸게. 쏘댓 주어투 그렇지? 이게 주어원 네. 맞죠? 음. 그 다음에 펜. 물론 실고가할때뭐나온다 또 나온다 지 응? 여기 뭐 나와요? 여기 뭐 나와? 여기 봐, 그게 원형 이렇게 나오지? 네. 어 원형이 요게 뭐예요? 잘 봐. 절이에요. 절. 이거를 뭘로 시라는 거야? 구로고치기야구구 구, 구. 어디가? 여기가 절이잖아요. 여기가. 봐봐요. 여기가. 음. 요, 요 부분이 빨간색. 요 부분이 절이에요. 요게 요게 절이야. 절. 앞에도 주어 동사 있을 거예요. 주어 원남의 동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공문이라고 해요, 공문. 주어 동사가 두개 이상이면서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져 있는 게 공문이야. 알겠어? 주어 동사 하나만 나와 있으면 단문. 두개 이상이면 공문. 아, 물론 등, 어, 중이, 중문도 있어요, 중문. 중문은 이제 등이 접속사, 엔드나 이런 걸로 연결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알겠지? 이거 빨간색만 주위해서 보고, 이거를 구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여기 봐봐. 여기 그대로 나와야 돼. 주어 원 나온 다음에 이제 뭐, 동사 이하가 쭉 나오다가, 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so that can을, so that who d 를 뭘로 바꿔주느냐. 요거 바꿔줄 때첫 번째 원칙이 이제, in order, 그 다음에 뭐가, to, 원형. 이렇게 그대로 나와. to로 붙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엄마 무시하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이게 뭐냐면 노란색 잘봐요. 앞에 있는 주전의 주어와 뒤에 있는 내절속의 주어 2를 비교해야 돼. 비교해야 돼. 안 나와요. 비교해서 같지가 않으면 이때가 중요해. 이 같지가 않았을 때, 같지가 않았을 때 반드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for 그다음에 주어 2 이렇게 써줘. 알겠니? 요걸 네. 써준단 말이고. 요게 핵심이에요. 얘가 그리고 이거에 의미상의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트를 우리는 뭘로 한다?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한다. 알겠니? 네.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이주어트는 여기는 주어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주격으로 나왔겠지. 예를 들면, 아이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여기는 뭐뭘 넣어야 돼? 목적격으로 나와야 돼. 왜? 앞에 전시사가 있잖아. 전시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은 힘가 나왔으면 여기 뭐가 돼야 돼? 힘이 되는 지 여기 아이가 나왔으면 여기는 뭐로 돼? 목적격이니까 미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음. 목적격 미. 음. 여기까지 해? 어? 아, 여기까지. 해.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거 이해했으면 이제 예문에서 여러분들이 아, 실력을 10분 발휘해. 진지그치 근데 그 저기 두개 주어가 같을 때는 뭐예요? 같을때안 써줘요. 그냥 오. 이 모달. 같을 때는 생략합니다. 자 여기 봐봐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부분이 생략될 때도 있는데, 생략될 때도 있는데, 생략됐다는 것은 결국 주어 원과 주어들가같을 때에는 생략니다 음. 알겠어? 네. 같 때는 생략한다. 네. 자, 예문 아. 두개 정도만 들어줄게요. 야, 그녀는 그녀는 열공했죠 어, 뭐야? 스터디오 하나들. 열공 했어요. 됐지? 어그 다음에 so 쏘네뭐할수 있도록 그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여기 쿠드냐 캔이냐 이런 문제 먼저 하나가 나온다고 칩시다 이거 골라 너희들이 네. 알겠죠? 어 합, 취업에 합격 열면 패스 어 D 이그젠 점에 합격하기 위하여 바꿔주자. 이거 그대로 단락 나오겠죠. Studied, hard. 자 여기서부터 가 문제죠. 아까 빨간색 이 부분 여기서부터 가 문제. 죠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일단 여기는 답이 뭐예요? Can요, Could요. Can, Could? Can. 이거만 쳐다보지 고 여기로 와야지. <웃음> 답이 나오지. 왜 Can이야? Can이 아, 아, 천재데 유 있잖아. 봐거봐거봐거 음. 문하게 있잖아. 대됐요건 요렇게 처리한다 자, 이제 문제는 소우대 so DR을 빨랑 바꿔 주는 문제 어, 어떻게? 인. 아, 오더, 그다음에 뭐 써야 돼? for. 어, for. 그다음. for, or, for. 그다음. to, to. to. 이이기잖아 맞아요? 네어아 탱도 없어 자 이때 음. 여러분들 잘못된 거 근데 근데 시험 문제 실제 시험 문제는 칸이 모자가 두 개가 뭘 지워? 뭘 지워? 어어어어 어... 아 이거 왜써 이거 안 쓰는 거지 생응 아, 어? 아, 진짜 니네 왜이래아 다시. 됐어요 네자 다음자는 음 어떤 디 미리 모임에 참석했다 사장님. 음. So t h e 즈 j 제 j 인 어쩌고? Jane, b s u r p r i s e s u N 나와요? w i 나와요? t 나와요? 뭐가 나와요? With. N. 네. N. 그렇지, N. 뭐해? <웃음> 아, 그의 네. 어 그의 어, handsome f 스 c e 이죠 이게 뭐예요? 참여. 아, 음. 타자는 참여에서 뭐. 타자는 모임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요 네. 어 모임에 모임에 어텐드 참석했어요. 무학교해서 소대 so, 네. 음. 제인이. 어 놀랄 수 있도록 그의 예, 참석에 놀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다고 싶어다자 지금부터 빨리 바꿔 이제 예, 그만하고 바꿔. 어떻게 쭉 불러봐. 이제 업텐디드까지 나와있어. 너 미팅 여기까지 변함이 없어. 어 이렇게 나왔어. 자 문제는 너희들 이거잖아. So that Jane o 이 부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기가 장 핵심이잖아요. 이거를 자 뭐로 쓴다. 인 오더 한 가지 불러. 그다음 네, 헐. 헐? 어, 헐싸? 후에 안에 네. 어, r 그 다음? 왜, 할? 할? 왜 써? 여기 을을 하고 쓰면은, 제인은 어디가 아, 있어? 제인써야 제인은. 여기다, 이게, 얘, 얘, 얘 봐, 얘 봐, 얘 봐, 얘 봐, 얘얘어원고 얘가 주 투라고 했잖아. 네, 맞다르지줘야지 제인. 그다음 뒤에는 어떻게 서프라이즈, 으쇼. 아, 비비비비. 원형 쓴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응, 서프라이즈 나머지 똑같죠?